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쌤입니다 오늘은 저희 Q10 사이트에 상품 등록하는 거를 배우기로 했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려야 되는 사실 한 가지는 일단 메가 할인 기간이 다가오고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볼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또 상품 등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조금 더 빠르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상품 등록할 때 도매 사이트에 있는 상품을 등록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 많으셨어요. 그래서 도매 사이트에 있는 상품을 직접 등록하는 방법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올려볼 상품은 제가 제조했는 롤링라이이라는 상품을 업로드해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려고 하는데 여기는 제 도매 사이트예요. 제 도매 사이트에서 일단 필요한 이미지들을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누기 이미지를 가져가도록 하고요. 음, 저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사진도 되나요? 네. 말씀 크게 하셔도 되는 됩니다만. 네 오늘 가르쳐 드리 주시는 거잖아요. <웃음> 또 가까이 좀 오실래요? 그리고 좀 <웃음>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쌤을 혼내는데요. 음, 워낙 막역한 사이라서 네 그렇습니다. 때리진 않아요. 네 말로 좀 때리고요. 네 시제로 해치진 않습니다. 잠깐 폴더 정리 좀 하고 갈게요. 다운로드가 됐으니까. 네, 이미지를 미리 썸네일들은다 준비를 해 놓고 그리고 상품 페이지를 할 건데 상품 페이지는 어, 일단 퍼갈 수 있는 건 퍼갈 거예요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이미지를 보고 우클릭을 해서 저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저장해서 업로드 방식으로 올리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은 이 이미지에서 우클릭을 하면 이미지 주소 복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은 저는 웨일 브라우저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요렇게 해가지고 제가 메모장을 열어서, 어, 이미지를 그냥 HTML로 올리는 거예요. 제가 이미, 이미지 호스팅에 이미지들이 다 이렇게 올려져 있기 때문에, 참, 손이, 네, 올려져 있어가지고 그냥 그거를, 어, 사용을 해도 돼요. 근데 요런 거는 글씨가 들어가져 있잖아. 요 한국어잖아요. 요런 것들은 우클릭을 하면은 여기에서 글자 안에 글자 번역 아, 이미지 안에 글자 번역 요렇게 글자 부분을 선택 범위로 잡아주면은 한국어에서 일본어로 바뀌어서 요렇게 글씨가 나옵니다. 요거를 복사를 해서 아까 메모장에 있었던 데에다가 밑에다가 이렇게 순서대로 붙여 넣어주면은 되겠죠. 이거 유튜브에 있으면 유튜브 영상 그냥 올릴까요? 네. 유튜브 영상 혹시 원본 파일 을 가지고 있으면은 제품 올리실 때 스마트 스토어처럼 동영상을 올릴 수가 있어요. 아 근데 너무 긴데? 어... <웃음> 한 시간짜리인데? 괜찮아요? 이, 이 머리 많은 것만 네. 찌려서 유튜브 되나요? 영상 못 올려요? 유튜브 영상 응. 올릴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 올릴 수 있어요? 아 근데 쌤, 네. 근데 그거좀 이따 확인해보고 네. 이거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올릴까요? 네, 같이 올려주는 거가 좋을 것 같아요. 음, 우리도 해외 제품을 구매할 때 보면은 다 일일이 번역해 보잖아요. 음, 음. 궁금한 거 음, 음. 마찬가지입니다. 아 한국어 써 있으면 <웃음> 궁금하겠구나. 그렇죠. 그렇 W2A인데 유튜브라고 이렇게 다 검색이. 응? 번역기가 아주 그냥 똑똑해요. 그냥 W2A라고 바꿔줄게요. 자, 일단 도매 사이트에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도매쿡이나 아니면 은뭐 도매매, 바나나 빌딩, 뭐 이런 데에 있는 상품들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 상품들도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어 따와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메모장에 이렇게 좀 준비를 해놓고 이제 상품 등록을 시작을 해야 될것 같은데, 어, 요 바나나 빌딩 우리가 예시로 그냥 제가 열어놨죠. 네여기 네. 있는 것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셔도 돼서 제가 요건 열어놨고요. 네, 오늘 지민쌤이 상품 등록하실 때꼭 알아둬야 되는 사항이 있다고 해가지고 요 부분도 꼭 짚어서 넘어가야 되니까 그 사항 하나만 얘기해 주시죠. 지금 놓치면 안 된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보고 바로 상품 등록을 해야 된다. 그 이유. 네, 지금 큐텐에서는 11월 11일까지 메가 할인 프로모션 신청을 할수 있는 기간인데요. 왼쪽에 메뉴가 있네요. 네. 그 기간 안에 신청을 하시면은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큐텐에서 프로모션 진행이 되고요. 이때는 20% 가량 할인이 할인 프로모션이 적용이 되는데 큐텐에서 10% 부담을 해 주고 우리가 10% 부담만 하면 되기 때문에 고객은 20% 할인을 받지만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는 10%만 해야 된다. 이거는 꿀입니다. 20% 할인을 해주는 것 같이 제품을 팔지만 우리한테 10% 마진이 더 생기는 이런 메가 할인 프로모션에는 큐텐샵을 크게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꼭 빠르게 등록해서 많은 판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음, 지금 큐텐에 좀잘 팔리는 물건들 특히 한국 상품들 가지고 우리가 빨리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지금 이 프로모션 기간이 저희는 10% 할인해주는 건데 큐텐에서 또 10%를 후원해가지고 고객한테 20%를 하긴 할인하는 거니까 이 할인하는 거니까 이거를 고객들도 놓치지 않겠죠. 우리나라에도 지금 뭐 코리아 세일페스타 뭐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할인을 네. 하는 기간이니까 요때 우리도 한번 바짝 땡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짝 땡겨봅시다. 네, 네 왼쪽에 요 프로모션 메뉴 있으니까 여러분 참여 신청해 주시고 하단 사항들은 꼭 필수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고, 마진 남는지, 이런 것들도 한 번씩 봐주시고, 그리고, 뭐, 아까 메인창에 보니까 여기, 뭐, 공지도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가격 설정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저희는 일단 상품 등록을 먼저 한번 해보러 가볼까요? 네. 상품 네. 관리 들어가셔서요. 네. 상품 개별 등록 클릭해주시고요. 네. 카테고리 명에는 한글로 검색을 하셔도 여기에 카테고리에 검색이 나옵니다. 저희가 헤어롤 쪽이니까 여기에다가 헤어롤이라고 네. 쓰면 될까요? 네, 헤어라고 해보셔도 되고요. 미용 도구도 되겠죠? 헤어핀, 헤어밴드 나오죠? 네, 네 가장 네 근접한 카테고리를 선택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디일까요? 헤어 액세서리. 네 기타 헤어 악세사리 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음, 네 그렇겠네요. 가장, 음, 네 음. 유사한 소분류까지 선택을 음. 해주셔갖고 음. 우선 네쭉 화면을 내려주시면은 네 브랜드라는 란이 있고요. 네 이거 브랜드는 제가 나중에 신청하면 되나요? 네 그리고 지금 신규 브랜드 신청 바로도 가능합니다. 어 중국어에 일본어로 뭐로 하냐? 네. 그러면은 저희가 번역을 해가지고 저기도 쓰면 되겠네요? 네. 이전 시간에 알려드렸던 웨일창에 팝하고 을 아, 한창 네. 열어놓는게 좋겠네요. 네. 띄어놓으면 리스팅할 때좀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열어놓고 여기에다가 롤링나잇! <목소리> 이런도떻게할까 <어떡할까요? 웃음> 우리 진짜 친하다 <신화를> 그랬지? <웃음> 모르이리리오 네, 오, r o g 네, 괜찮구먼. 영어로는. 어 네, 괜찮구먼. 네, 괜찮 네,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됩니다. 네, 괜찮는 네, 네, 네, 신청 네, 괜찮구먼. 네, 괜찮구먼. 네, 괜찮구먼. 네, 괜찮구먼. 네, 괜찮구먼. 네, 괜찮구 네, 추후에 승인이 나면은 다시 수정을 하셔갖고 우리 롤링나이스로 음. 등록하시면 되고요. 상품명은 네. 아까 우리 한국에 있었던 달라쌤의 도매 사이트 음. 가셔서 네. 한번 메인 텍스트를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저희 사이트 아까 닫았는 것 같은데 네. 다시 열면 되죠 뭐 네. 여기 아. 있네요 바로 헤어를 그루프. 그루프. 그루프? 그루프 쓰나? 일본어 일본 같은데요? 근데? 그루프, 느낌이 그쵸. 어. 느낌이. 그루프. 어. 어, 저 그루프 영어로 쓰시는 줄 알았어요. 그루후. 그루후. 어. 이대로 전체 텍스트를 쭉 아, 드래그해보세요. 아, 제가 해를, 해, 해를 넣었네요. 어, 어 이거 맞는 것 같은데요? 네 맞는 것 같아요. 헤아로르 뭔가 발음 되게 맞지 않나? 헤아로르밥 하고 켰는 줄 알았습니다. 헤아로르 오오. 어, 어. 인토네이션에 어쩔거야. 음. 아, 죄송합니다. 이거 그대로 한번 가지고 가보도록 할게요. 그루프가 좀 걱정인데. 그루프. 그룹? 그룹. 그루프. 여기 어, 그루프가 어. 나와요. 네. <웃음> 빨리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웃음> 네, 이대로 복사를 복사? 해주시고요. 굉장히 길군요. 네. 이렇게 길게 넣어도 네. 되나요? 네, 저, 어. 큐팅 가이드에 맞는 상품명이라고 나오면 은그 음. 네, 다음 리스팅 창으로 넘어가면 되고요. 네. 홍보성 문구, 프로모션 안내 등 이런 나는 만약에 우리 샵에서 지금 여기 예시로 나와있는 가을 세일 품목 1 플러스 1 이벤트 또는 우리는 큐 캐시를 더 많이 제공할 거다. 이런 홍보 문구가 있다면은 꼭 넣어주시면은 노출에 도움이 되고요. 음. 없다면은 굳이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홍보 문구 사용 안함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검색에 반영되는 건 아닌 거죠. 저희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보면은 음. 카드 뭐 할인 뭐몇 퍼센트 어떻게 적용이 되고 아니면 사은품을 무엇을 주겠다. 이런 것과 비슷하게 이제 노출이 되는 눈. 노... 사은품 줄까요? 상품 줄까요? 줄거 있나요, 우리? 그 머리 뿌리, 뿌리 볼륨. 볼륨 집게핀 네 집게핀 집게핀 이런 말을 쓰나 근데? 네모톡 뭐, 뭐라고요? 앞머리 앞머리 집게핀 음. 그쵸 뿌리 볼륨 이런 말은 또 아, 이 문화적으로 그치, 그치. 좀 단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 사은품 원플러스원 사은품 이렇게 쓰면 되나요? 네 너무 긴것 같은데? 네. 느낌적인 느낌 이 느낌적인 느낌 뿌리 볼륨 뭔가 미쳤다 네? 품 빼고 다 들어갔어요 오아이 글자수 제한이 있습니다 이에 네 예, 텍스트가 2 0까지 있기 때문에 제가 미쳤다고 한 거는 그 한글자 차이라서요 아네 띄어쓰기 빼면 되지 않을까? 네 빼주세요 제가 이렇게 띄어쓰기 또그그 그, 거시기라서 오! 오! 사은품 사은? 사은품 증정으로 바꿀까요? 네 기프트 기프트? 이거 띄어쓰 증정 이거 기프트? 여기 그냥 영어로, 영어로 써도 되나? 네 주토 마지막에 맞아, 이지안들어간다아안들어가네요증 안 정글. I 볼게요아 k 지금 뛰었도 너무 많이해볼게요렇게이렇 들어갈 건데 <웃음> 한 글자 이렇 미쳤습니다. 그죠 네. 상품명 미리 보기 한번 눌러서 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네. 노출이 될때이 하단에 보면은 음. 우리가 아, 넣었던 사업품 내용 있죠? 어, 어. 네, 이렇게 노출이 됩니다. 어... 그 자가 좀 넘어가니까 중요한 얘기들은 좀 앞쪽에 있고 안 네. 중요한 애들은 뒤쪽으로 좀 보내는 게 좋기는 하겠네요. 그렇죠. 그쵸. 음. 우선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게 브랜드라든지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음. 단어들을 최대한 앞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치. 네, 뒤에는 세부적인 옵션 사항 들이 정도만 넣어주셔도 됩니다. 음, 좋아요. 그러면은 상품코드 없으니까 넘어가고. 네. 상시 판매죠? 네, 우 상시 판매 영원히 판매할 거니까. 영원히, 계속. 이거 네. 가격은 저희가 엑셀 파일 만들어놓은 거 열어보면 될까요? 네, 우선 열어주시고요. 우리 우선은 도매 리뷰에 있는 그 금액을 한번 볼게요. 도매 리뷰에 3,800원입니다. 네, 3,800원. 이렇게 롤링 라이이라고 네. 치고. 네. 3,800원 치고. 네. 이 제품의 무게가 대략 어느 정도일까요? 겁나 가까워요. 이거 가벼워요. 사은품 줘도 네. 100g 안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박스 무게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넉넉 잡아서 한 250g, 300g 정도 잡아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배송료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네, 해외 배송료는 원래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도 일본은 가까운 나라라 음... 음, 좋아요. 우리는 국내 택배비가 음... 발생하나요? 국내 택배비? 아니요. 발생 안 해요. 발생하지 않아요. 않나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 택배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3천 원을 더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겠죠. 음, 그러네요. 네, 이거는? 근데 혹시 모르니까 넣어놓기는 하죠. 네 저희 창고에 있어가지고 창고에서 아, 또 보낼 때 그 어차피 이게 큐 익스프레스로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내 택배비라는 거는 저한테 와서 제가 큐 익스프레스로 보내는 택배비 인가요 아니면 저한테 오는 택배비만 얘기하는 거예요 음그 국내에서, 국내에서 제품이 일단은 물류센터 일본 물류센터까지 갈 때까지 발생하는 국내 택배비 통틀어서 넣어 주시면 어, 됩니다 만약에 제가 그러면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재고인 경우에는 네. 제가 물건도 받고 또 보내야 되니까 6,000원이 들겠네요. 국내에서도? 네. 그런 경우에는 음. 6,000원까지도 발생이 되거나 제품 크기에 따라서 한 6, 7,000원 이상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음, 그렇겠네요. 저 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어차피 창고에서 바로 퀵 익스프레스로 바로 가면 되는 거니까 3,000원 들겠네요. 네. 근데 이제 점점점점 점점 판매량이 늘어나면 은큰 박스에 여러 개의 제품을 넣어서 발송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택배비의 단가는 한 음. 번은 줄어들겠죠. 음, 만약에 여러 개가 한 번에 나갔다. 한 100명이 사줬다. 네. 아주 아름답게도. 그러면 은 무게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기는 하겠으나 무게가 많이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배송비가 아주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거의 두배밖에안 됐는데 거의 네. 무게는 10배로 올라갔는데 이거를 네. 보면 은알수 있다시피 여러분 많이 봐셔야 될것 같아요. 네 여러 제품을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묶어서 판매하는 묶음 상품들이 큐틴에서는 상당히 잘 나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한번 보내실 때한 개씩 퀵익스프레스로 배송을 하게 되면 3,000원이라는 배송비용이 들지만 10개를 한 박스에 넣어서 보낸다고 하면은 한 개당 택배비용 300원 밖에 안 되겠죠? 음. 그렇게 조금 더 마진을 많이 많이 파셔야지 점점점 마진이 높아집니다. 음, 그러니까 객단가로 높여라. 그쵸. 약간 그런 거네. 객단가를 거네요. 높여라. 세트 상품을 만들어주고. 그렇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요거는 어차피 저희가 계산을 했는 게 계산식이 요긴 상품 가격에 여긴 국내 택배비에 저희가 사은품까지 넣어줬는 거에 대해서 어 포함을 시켰고 네. 그리고 여기 F 이거 이거 이거고 여기 이거고 이거 요거 요거 요건데 이거를 다 더해가지고 나누기 환율을 해줬어요. 그쵸? 네, NR을 시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C D E F C D 이 300g 원래 여기서 계산 더하는 거 맞나요? 네. 아니, 아니지 않아요? 300g의 배송비가 포함이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럼 300g은 빼는 게 맞네요. 300. 네. 아유 큰일 날 뻔했네. 네. 이렇게 해주고 <웃음> 네. 이렇게 되는 게 맞네요. 그렇죠? 네. 음. 그리고 해외배송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무게당 뒤쪽에 있는 시트에서 해당하는 배송비가 자동으로 들어올 수 있게 저희가 엑셀 파일을 만들어놨습니다. 네. 엑셀 파일은 공유를 해줄까요 말까요? 열심히 하시는 분께는 해드려야겠죠? 네, 그건 다음 영상에서 제가 줄지 말지, 갑질 <웃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줄겠죠? <웃음> 원래 다 퍼주자. 그 <웃음> 그쵸 안해줄 것처럼 하다가 네, 밀당 <웃음> 음, 한번 해 보는 거지. 네. 그리고 수수료는 10%에 3%가 더해져 있는데 이건 뭔가요? 네. 기본 q 1텐 한국에서 아 한국 사람들이 큐텐에서 판매하는 카테고리 수수료의 평균은 한 10% 가량 되고요. 우리는 해외 글로벌 셀러이기 때문에 3%의 수수료가 더 포함이 돼서 총 13% 대략 가량의 금액이 발생이 됩니다. 네, 그 금액을 마이너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진에서 마이너스된 금액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비용 발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럼 해외셀러가 3% 더 내는 거네요. 그쵸? 네, 그렇습니다. 규펜의 일반 수수료보다. 네. 그리고 또 정산 받을 때 150엔? 네. 우리가 출금할 때그 정도 또 수수료 내셔야 되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될것 같고 결국 그래서 저희가 최종 판매가가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요거랑 요거랑 또 차이를 또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큐텐 판매 가격에 있는 금액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 금액 원래 있는 원가 원가에서 아, 원가. 판매 소비자가 어. 소비자가에서 네네 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정도 10%를 할인을 해주겠다. 음음. 네 최종 판매가가 우리가 상세 페이지에서 10% 할인을 걸어줬을 때 금액. 그러니까 우리는 1,626엔을 최종적으로 판매하는 금액이 되겠죠 하지만 노출되어 있는 소비자 가격은 1806엔 으로 올리시면 됩니다 음 그렇다면 제가 지금 이게 원가고 여기에다가 지금 요거 배송비만 더 했는거 아니에요 지금 요게 계산이 네 관여 거기에서 이제 30% 정도 마진 마진은 제가 네. 네 이렇게 붙여서 계산을 해가지고 한마디로 제가 어 판매 원가의 30%의 마진을 남긴다고 생각을 하고 가격을 소비자가로 책정을 했는 게이 뒤에 있는 이 큐템 판매 가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할인 가격은 제가 10%를 할인해가지고 고객들한테 판매를 한다라는 걸좀 보여주기 식으로 좀 보여주는 것이고 만약에 네. 지금 여기에서 메가 할인이 들어가면 은 여기가 네. 20% 할인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고객들이 봤을 땐 30% 할인된 걸로 보이겠네요? 그쵸. 음, 네, 좋아요. 그러면은 제가 마진 더 올리고 싶으면 여기 130%가 아니라 150% 뭐 이런 식으로 올려줘도 되겠네요? 네 얼마든지 마진는 가격 비교가 안 되는 거라면? 네 맞습니다. 음전더 비싸게 갈게요. 욕심리니까 음... 저는. 좋아요. 아주 네. 좋아요. 그러면은 겁나 비싸졌어요. <웃음> 네 아주 아주 좋아요. 이 배송비가 진짜 장난이 아니네요. 상품 원가보다 더안 좋네 네 반품은 안 받아줘야겠어요 불량 그렇죠? 안 가야 될 텐데 이런, 거, 네. 이런 건 불량 검수 꼭 필수로 해서 가야 될것 같습니다 한번 보낼 때 네, 그렇죠. 배송비가 더 많이 들었으니까 혹시나 하나만 사신 분이 있으시다면 그렇죠? 네. 이런 건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저희가 이 가격을 염두를 해준 다음에 여기에다가 네. 판매가로 넣는 게 말씀하신 대로 여기 있는 이0 8 4네 2084가 음, 되고 네. 그리고 참고가격 없고 네. 재고수량은 수량. 1000개 네. 해놓고 네. 수량제한 없고 네. 할인설정함 줘서 네. 10% 네. 네. 한다고 하면은 정률로 우리 10% 아까 봤던 금액이 나올거예요 음, 그럼 1876 어, 네. 맞죠? 어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럼 좋아요. 최종 판매가격 이 그, 되겠네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줘야 더그 그 지마켓 옥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줘야지 가산점이 있었거든요. 오, 근데 여기는 네. 뭐 가산점이나 그런 거랑 은 크게 상관없이 그냥 보여주기 식 약간 이런 느낌? 그쵸 그래도 이렇게 할인을 좀한 제품을 구매한다 그래야지 구매자들도 조금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음 좋아요. 그러면은 네. 여기 이미지는 아까 전에 저희가 네 이미 가지고 왔었던 이미지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여기다 넣어놨죠? 어떤거 넣어야 될까요? 네, 우선 큐텐의 원래 제품 메인 이미지는 누끼, 사, 누끼 사진이라고 해서 네. 제품의 뒤에는 흰 배경 바탕이 있는게 원칙인데요. 네. 만약에 조금 더이 제품을 두각을 내야 되는 소품이 필요한 제품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올려도 되지만 원래 제품 규정에 어긋나게 되면은 좀 순위가 미, 뒤쳐질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상품 약간 검색이 될때 근데 저 큐텐에서 자주 사봤는데 글씨 들어가져 있는 것도 되게 많았었는데 네 맞아요 원래는 글씨도 많이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제품 막 묶어서도 있고 모델 사진도 있고 이랬는데 큐텐이 네. 아마존하고 이미지 정책이 네. 많이 비슷해지고 있어요 음, 음. 깔끔한 제품에 그리고 뒷배경은 음. 하얀 색깔 제품만 정확하게 표시가 될수 있는 그럼 여기 좋겠네요 네 여기 좋을까요? 진짜? 네얘 놓고 싶은 데 제가 좋거든요 전.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빨리하고 뭐라도. 안 돼요. 네. 빼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요거를 끌고서 다 그냥 넣어도 되겠네요. 네. 아, 여기에 그 동영상을 넣을 수 있네요. 네. 외부 URL도 넣을 수있 외부 있습니다. URL이. 아, 유튜브 유튜브로. 들어가 아니에요? 네. 어, 한번 넣어볼까요? 그럼 유튜브에서 찾아가지고 또한번 넣어봐야지. 네. 뭐지?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롤링 나이 롤링 나이 여기 있습니다. 어우, 다행이다. 싫어요, 이거 없어서. 안녕하세요, 롤링 나이 언니, 다나쌤입니다. 또 저예요. 아, 그래. 저 진짜, 저를, 저,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것 같지 않나요? 좋은 거 같아요. 네. 이거 근데 번역이 안돼 있어가지고 나중에 자동 자막 한번 깔아야겠어요. 네, 자동 자막 깔아도 되고 그냥 이 제품 한국에서 음. 어, 온 제품이다라고 사람 외국 사람들은 외국 제품은 외국스러울 그래. 때더 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보면은 뭐 중국 제품이라든지 하, 다른 해외 제품들이 한국어로 어색하게 번역이 돼 있으면은 좀 이상함을 느끼잖아요. 음. 네, 외국어는 외국어일 때 아름답습니다. 음. 이거 사용하는 방법인데 나중에 네.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자막 나중에 네. 여기에다가 그.. 네. 하나 넣어주면 네.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넣어보죠. 네. 나중에 이거 어차피 제 거니까. 네. 네 그리고 옵션은 따로 없는데 안 나오는 상관없죠. 네안 나오셔도 되고요. 옵션은 우선 조금 메뉴를 한번 훑어서 보여드리면은 우리 국내에서 올리는 것과 많이 비슷해요. 종류가 있거나 사이즈가 있거나 색상이 다양하게 있다면은 똑같이 옵션 적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눌러서 콤 컴마 컴마 컴마에서 네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 그 옵션에 따른 이미지들. 어... 이미지들도 추가를 해주시면 요, 되고. 쿠팡이랑 좀 비슷하네요? 네, 쿠팡하고, 이 큐텐 음. 자체가 스마트 스토어 쿠팡하고 리스팅이 좀 많이 유사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음. 판매해보신 분들은 아마 쉽게 바로 적응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음, 그러면 요게 만약 옵션가가 있으면 옵션가 이렇게 추가해서 넣어주고. 네. 네 그리고 뭐 옵션 이미지 있으면은 그 이미지들마다 또 이렇게 넣어주고 네. 아니 색상이 다양하면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은 고객들 입장에서는 딱 그것이 무엇을 얘기를 하는지 딱 바로 알수 있겠네요 그렇죠 음. 그리고 상단에 최고 상단에 이 제품의 옵션들을 바로 장바구니에 같이 담을 수 있게끔 노출이 되기 때문에 옵션을 같이 포함해서 넣을 수 있는 제품이라면은 꼭 활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건. 한번 우리 예시로 그냥 이미지만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미지만 넣어서 나중에 리스팅 됐을 때이 제품이 어떻게 올라가는 거다라는 걸 한번 볼게요 네 위에 옵션 가격을 네. 네, 이게 우리가 적용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 눌러서 바꾸면네 아, 바꿔서도 됩니다 아 이거 되는군요 여기 네, 여기에는 두개 사는 거 어, 두개 사면 하나 더 주고 네 여기에는 세개 사면 두개더 두개 주고, 더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할까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가격 계산이 어려워지는데 네. 가격은 그 옵션과 리미트는 없나요? 네, 옵션과 리미트는 별도로 있기는 해요. 어. 네, 너무 최저금액이어도 안 되고, 너무 최고금액이어도 안 되고, 음. 뭐 파는 사람 마음이긴 하겠지만, 여기도 음. 어느 정도 기본의 할인, 뭐, 옵션 적용을 해야 되는 리미트가 있습니다. 이거 배송비다안 넣어도 되잖아요. 이걸 더해줘도 되잖아요. 그쵸? 그 음. 그건 하나의 이제 배송비고, 우리가 300g 기준이었는데, 음. 어차피 한번 들어가는 거에, 일본은 이큐1 0은 음. 보내는 게참 좋은 게, 1 k g 과 가나, 뭐, 뭐 1.5kg가 가나 나중에는 거의 금액이 드시지요? 비슷해요. 어. <웃음> 이, 차라리 많은 양을 보내는 게더 나아요. 어, 이거는 제 한국 원가니까. 네. 여기 이 가격을 넣는 이 가격에다가 마진을 좀 붙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음, 이제 네, 그렇게 하셔도 돼요. 추가로 뭐원 플러스 원, 투 플러스 1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네. 원가에다가 조금의 이제 늘어나는 무게 단위의 배송비 정도만. 거의 갖고 감안을 해주셔도 되고요. 할인율도 거기에 따라서 변경을 해주셔도 됩니다. 음, 그러면은 요, 요 정도 넣어주면은 반값 정도 넣어주면은 네. 괜찮겠네요? 네. 그러면은 반값 정도? 음. 추가 가격이니까? 네. 한 800엔? 900? 1000엔? 1000엔? 네. 넣어주고. 그리고. 2,000엔? 2,000엔? 예, 원가 워낙 응? 싸니까, 아, 그죠? 옵션 가격은 판매가의 50%에서, 마이너스 50%에서 50%, %에서, -50, %에서 50 사이의 가격. 아, 그러면은 네. 요거는 못 팔겠네요? 네, 그죠? 또는 여기에서 5개를 사면은 진짜 할인을 받을 수 있게끔 음. 뭐, 천, 1,040엔? 뭐, 1,050엔? 500엔? 1 0 4 2엔1 0 4 2엔이니 위에 거는 되고 밑에 거가 안 돼요 음, 네 그래서 이걸 없애면 되지 네, 않을까요? 네 없애버리세요 선생제 <웃음> 이야기가 혹시 귀에 안 들리시는 건 아니죠? <웃음> 네 사진 다 날라가 버렸네 그러면은 이미지는 좀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 뭐 그냥 줘도 되겠지 뭐 그렇죠? 네 하나고 요거는 두 개고 그래서 비포 애프터 기가 막히다 네 이제 여기다 올릴 건데 제가 메모장에다가 그렇게 열심히 해놨는데 메모장에 있는 걸로 하려면 외부 url 로 넣어야 되는데 이미지를 하나하나 넣어야 되는 좀 수고로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하실 때에는 외부 url 로 넣기 보다는 다운로드 받으셨으면 내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신 걸로 여기에다 이미지 쭉다 올려가지고 쓰시는 게 조금 더 편할 거고, 외부 이미지 등록에 있는 HTML로 가지고 오시면은 통 이미지였을 땐 요게 더 나은 거 같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었을 때는 파일 업로드로 이미지 잘라가지고, 네, 되어 있는 대로 하시면은 좋을 거 같고, 저는 아까 전에 가지고 왔었던 그, 이미지 링크들에다가 html 태그로 제가 전환을 다 했어요 요거는 제가 html을 할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 여러분들은 요 방법이 어려우실 수 있으시니까 도매 사이트에서 쭉 이미지를 한번 읽어 주신 다음에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이미지아이라고 하는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어요 이미지아이 M-A-G-Y라고 하는 이미지 I라고 하는 건데 요거를 설치를 해주시고 설치를 해주시고 나셔가지고 우리 상세페이지 한번 쭉다 보신 다음에 오른쪽 위에 보면 은 퍼즐 모양이 있어요. 여기 누르면 은 이미지 I 아까 저희가 다운받은 거 여기 있거든요. 요거를 자주 쓰는 거라면 요 고정핀을 꽂아주면 은요기 나와요. 요걸 눌러 주시게 되면은 이미지가 이렇게 쭉 검색이 되는데 저는 너비를 400좀 넘는 거 위주로 해서 상품 페이지에 있는 것들을 쭉 검색을 해놓고 그리고 여기 셀렉트 올 눌러 가지고 선택을 다한 다음에 다운로드를 해주면 지금 여기에 선택된 것들을 다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편리하게 쓸수 있는 도매 사이트 중에서 뭐 도매매나 아니면은 바나나 빌딩 이런 회사들이야 뭐 이미지 다운로드 버튼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 아닌 사이트들도 많으니까 요렇게 다운로드 받아 주신 다음에 폴더에 보관 잘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미지 업로드로 이미지를 넣어 주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html 할줄 아니까 여기에 있는 html 태그 소스 넣는 걸 이용을 해 가지고 여기에 있는 코드를 복사해서 여기에다가 다 붙여넣기를 할 거예요 붙여넣기를 할 거고 네, OK 누른 다음에 넣어진 걸 확인을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전체적으로 얘가 지금 들어오기는 했는데, 보면 좀 이상 야식구리하게, 네, 들어온 것들이 좀 있죠? 그래서 요런 것들은 선택해가지고, 뭐, 이렇게 정렬도 해주시고, 뭐, 정렬은 가운데 정렬을 전체를 다 해주는 게 낫겠네요. 네, 글씨 같은 것들은 뭐, 조금 키워주도록 하죠? 글씨가 너무 작죠? 네. 글씨 키우는 거는, 네, 여기 있네요. 네. 너무 큰가요? 네. 네. 요런 것들은 상세 보기 눌러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보면 좋겠죠? 지금 요게 키운 건데 요정도면 네.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네. 피 c 로도 한번 보죠. 네. 글씨가 위에 있는 게 나을까요? 밑에 있는 게 나을까요? 음. 밑에 있는 게좀 낫지 않을까요? 음. 네. 그러면 밑에 눕두고 그리고 어, 전, 전체. 글씨를 선택을 해서 한꺼번에 바꿔주죠. 어차피 네. 글씨들은 다한한몽탱이니까 네. 네. 그리고 글씨 색은 검정색으로 그냥도도 괜찮겠죠? 네. 검정색도 괜찮고 이미지에 맞는 약간 톤이 있다면은 그 톤에 맞게끔 같이 변경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음. 지금은 어차피 검정색으로 해도 괜찮은 것 같으니까 네. 이렇게 넣어주고, 네. 뭐 이렇게 그냥 줄바꿈도 좀 해주고. 얘는 왜 이렇게 안드로메달로 갔는지 네, 아마 엔터가, 어, 아, 여기군요. 네, 엔터가 이상한데. <웃음> 이게 참저 생긴 거 보면 일본어 잘하게 생겼다던데. 네. 일본어도 잘할 것 같고, 영어도 잘할 것 같고. 한국말을 그쵸? 제일 잘하죠? 네, 한국말만 해요. <웃음> 다른 거잘 못한다며. <웃음> 어, 이거 샵, 여기다. 대충 눈대중으로 때려 네. 맞춰 놓고 네, 나머지는 알아서 가겠죠? 네. 네. 수정할 수 있는 것들은 수정 다해 주고 문제 없이 잘 나오는지 봐 주고 사용 방법 이거는 그냥 다 지워 버릴까 봐요. 네, 사용 방법 주셔도 되고 우리 동영상 업로드를 했기 때문에 굳이? 그걸 본 사람들은 이것도 그래도 이미지가 있다면 넣어 주는 게더 좋지 않을까요? 아, 그러면 해 넣어줄게요. 네. 네. <웃음> 네 그리고 헤더 부분은 그 상품 여기가 그 쇼핑몰의 상단에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스마트 스토어 같은데 보면은 뭐이 제품은 뭐 정품이거나 아니면은 어, 배송 기간이라든지 나의 샵에 대해서 안내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다면은 하나씩 넣어주시면은 아무래도 좀더 전문적인 상점 이미지가 되겠죠. 네, 요거를 그러면은 요렇게 넣어줄까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놨거든요. 네. 네. 오우! 너무 예쁘게 잘 만들었는데요? 영혼 넣어주신 거죠, 지금? 음, 음. 이 뭐라고 적어둔 건가요? 저기에다가 언니 왜 이렇게 싸게 파냐, 여러분. <웃음> 도키도키! 뭐 이러면서 아, 적어놨어요. 네. 두근두근 하면서. <웃음> 기가 막히네요. 네. <웃음> 어 아, 제가 선택 안 했구나. 요거는 배송 기간. 저희... 네. 우리 나라에서 제가 해외 구매대행 시 판매하는 페이지에 있는 거 그대로 제가 가져다가 그냥 놨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7일 정도 7일에서 14일 정도 걸린다 뭐 이렇게 쓰고 이 사은품 준다고 하고 그러니까 네. 한국에서 바로 간다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네. <웃음> 맞습니다. 배송기간은 조금은 더 늘려주셔도 되고요. 통상적으로는 저 기간 안에는 일본은 아주 섬지역이나 지방지역이 아니라면 도착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저 기간이 지나서 도착하면 또 클레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네, 조금 더 넉넉하게? 제가 평일이라고는 해봤습니다. 적어놨는데 네. 아, 네. 안전장치. 네, 안전장치죠. 음, 네. 네, 아직 평일... 아... 어. 장일 기준으로는. <웃음> 네. <웃음> 네. 요 배송 그룹은 제가 만든 거는 아닌데 요거 만들어 주셨네요. 네. 기본으로 만들어져 있는 프리배송이 있고요. 네. 다음 시간에 만약에 이제 저희가 또 큐텐 이러한 교육을 하게 된다면 은이 배송비 템플릿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음. 어, 자. 요기에서 나중에 등록하면 되겠네요. 네. 프리배송과 내가 고객에게 배송비를 어느 정도 일정 받아야겠다. 그람수로 받는 방법과 개수, 개수로 받는 방법 있으니까 그 다음 시간의 배송 정보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해외 판매를 할때 마이너스가 나거나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중요합니다 음 그러면 일단 요거는 그냥 들어와 있는 거라는 거죠 네 우리는 이미 우리 저희가 이 배송 비용을 음. 결제를 한다는 가정하에 제품 비용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프리배송을 해주셔도 됩니다 음 그럼 요걸 해주고 제 가입할 때 썼던 저희 주소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고 네. 반품배송비나 이런것들은 다 안들어오는거는? 네 안들어옵니다. 어, 요거는... 이것 또한 템플릿을 만들어야지 이제 어떻게 음... 반품을 받는지 어느 반품지 주소로 받는지 반품지 주소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바로 보내게 되면 비싸기 때문에 음음. 통상적으로 이제 좀판매라면 꼼수라면 꼼수지만 배송대행지 배대지 같은 곳에다가 주소를 음. 넣어놓고 거기에서 제품이 온전할 경우에는 다시 재판매를 하는 음. 경우도 있죠. 아 저도 그거 들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건 싼데 일본이 한국 오는 건좀 비싸다고. 네, 그런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현지에서 음. 다시 받아서 보내 재포장만 해서 보낼 수 있는 방법도. 음. 네. 음. 그래서 저희가. 반품지 주소를 따로 그 배대지 주소를 해 주는 게더 좋다. 네, 개개별로. 네, 템플릿으로 말파손이 잘안 되는 제품이면 배송 대행지에 받아서 다시 음. 판매를 할수 있기 때문에. 네. 네. 발송 가능일은 일반적으로 네. 얼마로 하나요? 일반적으로 3일 잡아 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정 배송은 안될 것이고 여기 검색 키워드는 따로 볼수 있는 곳이 있나요? 음, 검색 키워드는 따로 볼수 있는 곳은 뭐 마찬가지로 야후 제팬이라든지 이런 데서 뭐 헤어 제품 관련해서 저희가 검색을 해봐도 되고요. 또는 구글 트렌드라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따로 볼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어, 이거는 키워드 시간이 알려드리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네. 네,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는 우선 우리가 헤어롤이라든지 헤어핀 이러한 걸로 위주로 한번 넣어볼게요. 네, 그러면은 음, 네, 제가 이거 투명하게 나서 네, 헤어... 핀? 헤어핀, 헤어핀. 하나 넣어주고 엔터? 네. 네. 그리고 헤어롤. 헤어롤 헤어롤 이렇게 하나하나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미리 리스팅을 하기 전에 쭉 텍스트를 컴만 안 돼요? 네. 그냥 엔터로 엔터로만 돼요? 네. 음. 입력 후 엔터 최대 10개까지 입력 가능합니다. 머리... 꼬... 꼬기? 이런 거는 검색 안하요 <웃음> <웃음> 네, 표준어만 저희가 음. 정확하게 번역이 되기 때문에 세팅펌 이런 건 검색하지 않을까요? 네, 세팅펌도 있다면 한번 해보세요. 음. 음. 네, 이렇게 키워드를 넣기 전에 이거를 사용하고 있는 판매 제품이 있는지 큐텐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직접 검색도 해보시면 좋습니다. 나쁜 짓 어, 하는 내안 나오네. 네. 안 나오네요. 그루프가 좀 저는 그루프? 그거... 그루프? 응? 그루프?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네. 헤어롤이라고 해가지고. 헤어롤을. 요거를 영어로. 아니, 어? 나 아냐 아냐 아냐.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이만큼 넣어요. 음, 이만큼만 넣어 놓으셔도 되고요. 나중에 좀 키워드가 또 발견이 되면은 또 추가하셔서 더 넣어 두세요 어, 상품명 기준으로 검색되는 게 아닌가 봐요. 상품명 기준으로도 되지만 우리 알다시피 히든 키워드처럼, 저거는 누군가 유사 키워드 검색했을 때도 같이 네. 노출이 되기 때문에, 네, 내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유사한 키워드가 있다면은 넣어두시는게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음, 우리 아까 300g 잡았으니까. 네. 0.3kg 하면 되겠죠. 네. 소재 이런 거안 써도 되죠. 네, 꼼꼼히 넣어주시면은 좋지만 우선 수량을 리스팅그 상품 페이지로 올리는 수량이 중요하다면은 우선 필수 사항만 입력을 해주는 해주셔도 됩니다. 네, 필수 입력은 다한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대로 등록 누르면 끝나나요? 네. 네. 네. 아 필수 입력에 아 빨간불이 들어와 있었는데 하단에 필수 입력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으면은 우리가 뭔가를 누락했다는 겁니다. 어, 그러면은 이렇게 네. 할인하고 또 빨간색 또 있는데? 그러면은 어, 대표 네. 이미지 권장 사이즈가 너무 서서 그런가요? 아니요. 등록하기 눌러보면은 문제 있는 페이지로 데려다 줄 거예요. 어? 어. 이제 들어가지네요. 아좀 전에 빨간색 이거 하나였나 네네. 보네요. 네. 음.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등록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거고. 네. 등록하기. 네. 누르면은, 짜잔. 하, 드디어 다 됐네요. 요거는 광고네요. 네. 광고 효율이 있나요? 광고 효율은 당연히 있죠. 음. 네. 있기는 하지만, 음, 지금은 상품 우선 개수를 많이 늘린 다음에, 네. 이 중에서 내가 정말 좀 클릭량이 좀 많고 하는 음. 제품만 몇개 선별해 갖고 하는 게좀더 음. 효율적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상품 등록하는 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꼭 팔렸으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에는 네. 우리 키워드 하는 거랑 네. 또 해야 되는 게 뭐였죠? 배송비 있죠? 설정. 아, 배송비 설정 하는 거랑 그리고 실제로 주문이 들어왔을 때 네, 처리하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네, 요렇게 세 가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